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사업장 적용신고란 일반적으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신고를 위해서 신고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먼저 중요성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신고를 위해 관리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건강연금 사후정산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건강연금보험 취득기준을 현장별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사업장 적용신고입니다. 이 사업장 적용신고의 신고기한은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다만 착공일 이전 또는 중공일 이후에는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 계약을 하시게 되면 챙기셔야 할 신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적용신고 신고 조건은 1개월 이상 진행되는 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사업장 적용신고서 그리고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전자고지신청서, 공사계약서, 마지막으로 원가계산서 또는 내역서가 필요한데 이 원가계산서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가 반영이 되어 있거나 또는 공사계약서상의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공단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사계약서와 신고서류들은 공사 현장 관할 건강연금공단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팩스로만 신고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